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집반은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바빠서 여러 개의 강의를 보실 수 없는 분들 또는 파워디렉터로 편집을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다음 강의부터 세부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파워디렉터의 전체적인 편집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팅부터 내보내기까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파워 디렉터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끔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거나 더 세부적인 강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만들었던 강의들이나 혹은 앞으로 이제 만들 강의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프로젝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방식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되고 편집에서 사용환경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타임라인 프레임 속도 있죠? 프레임 정도만 조절하셔도 됩니다. 내 영상에 맞게끔 맞추시면 되고 저는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30프레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러면 프로젝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불러와야 되는데 영상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이 왼쪽 라이브러리 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미디어 파일 열기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해 놨던 곳에 가서 작업하려고 하는 영상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 타임라인에 이렇게 끌어서 불러와 주면 불러오기까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컷 편집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린 방식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영상 만드실 때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컷 편집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오디오 파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파장을 보시면서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컷펜집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강의를 이런 식으로 인디게이터를 꾹 잡고 끌어보시면 소리가 나오는데 이 오디오 스키밍 기능을 활용해서 컷펜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게이터를 움직일 때는 여기 노란색 눈금자 위주로 꼭 클릭을 하셔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컷펜집을 해보면 앞부분 컷펜집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요만큼 이렇게 잘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잘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뒷부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자르고 싶다면 이렇게 요만큼을 잘라내주면 컷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Ctrl Z를 누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잡고 내가 원하는 부분 까지만 이렇게 조금만 되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되돌리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이 표시는 이제 영상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더 늘어나는 게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늘리면 되는데 영상 길이는 남아있는데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늘려서 이렇게 끝까지 늘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 비어있는 부분커 카페인짐하는 방법은요. 역시나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움직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할 표시 보이시죠? 이 분할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옆에 가서 또 분할 표시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컷 편집이 다된 거고요. 이컷 편집한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공간이 비어지면서 컷 편집이 되는 거고 채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그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면서 컷펜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컷펜집을 한 상태에서 이 클립 앞 뒤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잡고 눌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덮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내가 덮어쓰면서 이렇게 컷펜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시 늘려서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가되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살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줄이실 때도 이렇게 당기면 다듬기 전용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당겨왔을 때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달라붙으면서 컷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컷 편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장면 전환 효과라고도 하고 화면 전환 효과라고도 하죠. 컷 편집이 된 영상 클립과 클립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번개 모양 전환룸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트랜지션들이 있고 여기 카테고리별로도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고른 다음에 쭉 끌어서 이렇게 클립 사이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의 길이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의 속성도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수동으로도 트랜지션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 그 옆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클립 끝부분과 B클립 앞부분에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입자가 같은 경우에는 A클립의 뒷부분과 B클립의 앞부분이 이렇게 걸치게 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나면서 영상의 길이도 약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A클립이라고 하고 이게 B클립이라고 한다면 A클립 끝부분에 이렇게 소리가 겹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갔죠. 그런데 오버랩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 위치도 바뀌었고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플레이를 해 볼게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같이 참고 해서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a 클립 뒷부분과 b 클립 앞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오디오도 같이 겹치게 돼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끝부분 또는 영상의 앞부분에도 이렇게 트랜지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랜지션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T 모양에서 타이틀 룸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고 역시나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기본 타이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자막 레이어를 추가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길이 조절하실 수 있고 컷 편집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메인 미리 보기 화면에서 위치라든지, 크기, 문구도 변경하실 수 있고 더블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폰트라든지, 크기, 색깔, 굵기, 기울기 이 정도는 여기서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에 디자이너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익스프레스가 있고 고급이 있는데 보시면 익스프레스는 여기 백도로까지밖에 없고 고급은 그 밑에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익스프레스까지만 사용해도 충분하고 이 밑에는 잘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사이드바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서 문구를 추가하거나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고 여기 사이드바에 보시면 이렇게 각자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삼각형 표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큰 단락 안에 또 세부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텍스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다시 다치, 닫히게 되고 그 밑에 글꼴에 가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폰트라든지 크기, 색깔, 횡간자간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 굵기, 기울기, 이렇게 정렬, 좌우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돌린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성이 되고 역시나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세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그림, 볼투명도, 채우기 유형, 색깔 변형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그림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자도 생기면서 또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막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막과 유형이라든지 모양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색상도 변형이 가능하고 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이렇게 저는 지금 계속 열었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닫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닫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 만드셨으면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은 이제 배경음 및 효과음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내가 원하는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 각 트랙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2번 트랙에는 배경음악 3번 트랙에는 효과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클립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꼭 잡고 위아래로 늘려주시면 내리면 줄어들고 올리면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배경음악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여덟 번째 오디오 믹싱 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2번 트랙과 3번 트랙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2번 오디오와 3번 오디오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로 부분은 볼륨이고요. 가로 부분은 오디오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2번 트랙에서 볼륨을 올려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클립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건데 만약 에 여기서 컷 편집을 하고 가로로 있는 오디오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2번 트랙에 있는 오디오를 전부 다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PIP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PIP는 기존에 있는 이 영상 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랙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를 시키는 거죠.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각 트랙에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번 트랙과 3번 트랙이 활성화되면서 올라갔죠? 위에서 아래로 본다고 했으니까 3번 트랙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PIP를 올리면 이렇게 크기 조절, 위치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 2번 트랙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나오는 표시를 보여주면서 말을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꾸미고 싶으시면 사진이나 영상 방식은 똑같으니까 사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클립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구 되어 있는 곳에 딱 눌러주면 PIP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PIP 디자이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익스프레스와 고급이 있는데 고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복되는 거니까 보시면 개체 설정 해가지고 여기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키프레임을 적용시키실 수 있고요. 여기서 크로마키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를 하게 되면 가져온 PIP에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역시나 세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넣게 되면 아까 텍스트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 있습니다. PIP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역시나 내가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PIP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키프레임을 알려드릴 건데요.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PIP를 통해서 불러온 사진이나 영상 또는 텍스트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이 메인 동영상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개체 설정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시켜도 되지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키프레임 창이 나오죠? 여기서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인디게이트에 있는 위치랑 여기 위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로 조절해서 키프레임을 적용시키실 수 있고 키프레임을 하는 방식은 여기 다이아몬드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 이 생성이 되고요. 역시나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었고 그럼 위치를 찍었죠? 그럼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도 이렇게 찍게 되면 이 위치에 이만큼의 크기나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위치에 이만큼 움직이 키프레임이 또 찍혔죠? 그리고 높이도 살짝 키워보면 이렇게 또 찍히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든 만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부분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재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시계 모양을 딱 눌러주시면 없어져서 재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제거한다든지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끌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고급에 들어가셔서 아까와 비슷하게 위치와 스케일이 나와있죠. 위치에 고정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스케일도 이렇게 고정점을 하나 찍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은 키프레임이 적용이 된 겁니다.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막 키프레임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으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키프레임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키프레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로마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크로마키 소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크로마키 소스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크로마키를 불러와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때 주의하실 게 크로마키 적용을 시키고 싶은 소스를 위에 올리시고요. 보이게 하고 싶은 거를 밑에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더블클릭이나 이렇게 도구 PIP 디자이너에 가서 크로마키 사용을 눌러주시고 삼각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 모양을 딱 눌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 좀 여분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깔끔하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크로마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내보내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보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는 여기 위에 제작창이 있습니다. 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작창이 나오고요. 가장 무난하게 파일 형식은 h.264를 선택하시고 파일 확장자는 mp4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내 영상에 맞게끔 1 9 2 0 1 0 8 0에 30프레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 부분도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가 이 영상을 어디에 저장을 하게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시작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으면 편집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되고 파일 위치를 열어서 위치 설정한 곳에 확인해서 작업 영상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 프로젝트 세팅부터 내보내기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